아 어, 천일입니다. 아 천일 복사예요어 <웃음> 오늘은 23년 어, 1월 3일이고 어, 음력으로는 어, 12월 12일이에요. 12월 12일 신유일. 어, 요일로는 <웃음> 아, 목요일이고 아 목요일에 화요일. 화요일이고 뭐 날짜 빨리 가기를 바라는 것도 아닌데 어? 어찌나 모르겠네 자 오늘 얘기는 그 다른 얘기가 아니고 우리 무당 우리 제자 아들의 어떤 연애 결혼 아, 그리고 또 재혼 뭐 이런 얘기 이런 얘기를 잠깐 할까 싶어요 음. 저번 어느 편에, 그, 그, 뭐야, 그, 이 천일이 생각하는 그 천일의 배우작감이라든지 어떤 뭐 그런 관계 이야기들, 그런 거를 저번에 한번한 한 적이 있어요. 한 적이 있는데, 어, 아요 며칠 이렇게 저렇게 막 얘기들을 이렇게 보다 듣고, 아 알다 보니까, 아 다시금, 그 요거에 정리 차원에서, 정리 차원에서 아, 이야기를 어, 다시 한번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해서 오늘 마저 이탄 아, 속편 이런 그 의미를 가지고 잠깐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기본적으로 음 제작가. 그 제팔자들 많이 닦고 가야 될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뭐라 하겠어요 만나는 게 끼리끼리 만나요 끼리끼리 만나 노차 얘기했듯이 연애 시절에 둘이 눈이 뭐, 눈이, 눈이 맞아가지고 부자락해가지고 뭐야 번개불을 훔꽈 먹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발전하고 쿵깍지가 신다든지 이런 모든 것들이 다그 조상선에서 이루어지는 하나의 그런 사건, 일이다 하고 노차 얘기를 해줬어요. 노차 얘기를 해줬어그 나중에 살다 보면 내가 미쳤지 뭐 이런 소리 할지언정 그 당시에는 그런 식으로 끌고 가요. 그게 그러다 보니까 연애 시절 일반 평민들은 그런 경우가 없지만 우리 그 도인 돛도를 닦든 업장을 닦든 무당을 해야 되든 뭘를 해야 되든 응? 열심히 빌고 가야 되든 어떤 경우에 속하든지 거의 그런 거예요. 응? 그런 거. 그러다 보니까 뭐 어느 사람이든다 그렇지만 열이면 응? 열이면 최소한 다섯 여섯 명은 다 그냥 살다 보니까 이것도 안 먹고 저것도안 먹고 하다 보니까 다 찌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혼도 하고 그런 경우가 있어요. 어, 이 천일 이 천일을 그 알고 계시는 그 신들 신들께서는 당신들 자손들을 이천일한테 붙였을 때는 되게 적극적이에요 적극적이야. 어, 어차피 천일이 어, 싱글이고 둘싱 어, 싱글이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든 자기네 자기 자손과 엮을 생각에 열 명, 10명, 열 명이면 거의 일곱, 여덟 명의 그 조상들은 막 적극적으로 나서요. 천일한테 대시를 하는 거야. 대시를 해. 어, 그렇게 했을 때, 이 천일이, 천일이, 그 중생, 그 중생들을 바라봤을 때 천일 눈에 차냐고 안 차지 안 차요 안 차는데도 불구하고 그집 조상들은 죽어나서나 위로 되는 거야 응? 여림은 일구여덟 개중에는 응? 그 그집 신들 그집 신명들이 우리 전하, 에와가 찾아와 자리를 차지하고 사는 알아달라고. 그런 경우도 있었고, 네가 우리 집 자손이랑 같이 살게 되면, 우리가 이래이래한 걸 해주겠다. 하고, 보여주는 조상도 있고, 신들도 있고, 그 집안 조상신. 많이 있었어요. 심지어는 이 천일 얘기잖아요이 천일 전처. 애들 엄마 같은 경우, 애들 엄마 집안 같은 그 집안 신들도 그냥 막, 그랬죠. 천일이란데 그냥 난리치고 응? 돌아오라 소렌토요 뭐 이런 식으로 응? 아, 돌아오라 소렌토로 오구나 응. 나중에 천일이 이렇게 말을 안 들으니까 너안 오면 그 애들 엄마 자기네 집자손이 응? 자손 마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 어찌 어떻게 하겠다 뭐 이런 반 협박 별 경우가 다 있어요 응? 별 경우가 다 있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만약에 천일을 예를 들면, 예를 들면,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천일은 뭐예요? 이미 결혼도 했었고, 애들도 다 컸고, 근데 지금 뭐 천일이 이 나이에 여자가 필요하겠냐고. 여자 필요 없어요. 혼자 잘 먹고 잘 사는데 여자가 뭐 필요해? 여자 필요 없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같이 살면은 좋긴 죽을 수 있는 경우도 있겠지만, 아, 뭐, 이렇게, 어떻게 보면, 뭐, 남자로서, 여자가 필요해. 이런 경우는 없다는 거예요. 아니야 이런 거 없어. 필요 없어. 그게. 어? 예. 근데, 천일한데, 그러니까, 예를, 천일의 그 경우를 보대 삼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천일한데 막그각각 집안 각 조상들이 알아달라고 당신 자손과 어떻게든 그 썸씽을 만들어 보려고 자꾸 디미는데 천일은 제일 싫은 게 뭐냐면 쪽팔린 게 제일 싫어요. 쪽팔린 게 싫어. 그래서 어떤 때는 천일과 너무 이렇게 나이 차이 가지고 또 어떤 때는 상대편 여 상대편 여자가 중생이 잘 살아. 잘 사는데, 천일이 막, 그, 그 집안, 그 신들이 찾아와가지고, 어, 뭐, 엮으려고 한다기 해서, 천일이 또, 혼란왕 해가지고, 그러시잖아. 왜? 쪽팔리니까. 뭐, 천일이고 재산보고 덤비는 것 같잖아. 그, 그, 싫고. 그, 그러니까 안 해. 그니까, 러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살아와요. 살아왔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가 있냐면, 천일은 기본적으로 제자예요. 제자. 그것도 옳게 가는 제자. 그러다 보니, 열 명의 중생이 있으면, 열 명의 중생, 열 명의 그 여자 중생이라고 치자고요. 그열 명의 여자 중생들한테 편해를 안 해요. 어? 그열 명. 편해를 안 해. 똑같이 대해줘요. 그리고 그열명 중에는 잘난 제자가, 잘난 중생, 잘난 제자가 있고, 아니면 저 밑에, 못난 찌시래기도 있어요 응? 찌질이 있어요 똑같이는 대해주지만 잘난 중생 잘난 제자들 같은 경우는 내떠도 알아서 지들이 잘 가요 응? 잘가 천일이 뭘 어떻게 도와주고 챙겨주고 할게 없어 근데 처음일 때 찌질이 응? 찌질하고 버둥버둥 거리고 이러한 아이들은 천일이 그만큼 어떻게 신경이 쓰여요 신경 쓰이고 어떻게든 챙겨주고 싶어요 그게 제자의 마음이고 이 천일의 마음이고 관세음보살님의 마음이에요 응? 그래서 도와줘 더 챙겨줘 신경쓰고 어떻게든 사람 되고 어떻게든 우곧게 살아보라고 그렇게 살다가 하면 죽어보라고 그런 의미로 더 챙겨주고 더 보듬어주게 돼요 근데 중요한 것은 여기서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응? 여기서 그러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은이 천일을 알기를 천일을 알기를 남자로 하는 거예요 천일알 남자로 알아? 응? 근데 그나 천일알기를 남자로 아는 그 자체도 또 뭐라고 할 수는 또 없어요 왜? 사람이니까 사람이니까 인간이니까 감정의 동물이니까 그럼 좋다 이거예요 어차피 그건, 그건 네 마음이니까 그리고 내가 베풀고 내가 보듬어 주는 거그 또한 신의 마음이고 제자의 마음이고 이 천일의 마음이니까 괜찮아요 어떻게 내가 그 본인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를 이 천일을 남자로 생각하는 걸 어떻게 하겠냐고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물에 빠진 사람을 건져주니까 이제 보따리 내놓으라는 거지 아 보따리 내놔 뭐이 짝이야 이게 키껏, 물에 빠져서 죽으려고 보듬보듬거리는걸 갖다 건져 놨더니, 이제는 보따리 내놓으라 하는 거예요, 이게. 응? 천 생각에는 어때 골때리지, 뭐. 천일 생각에. <웃음> 며칠 전에, 그, 어느 제자, 아니, 어느 중생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뭐라고 하냐? 자기가, 아, 기도를 하는데, 기도를 하는데, 법사님이 나한테 반하게 해주세요. 라고 이제 기도를 한대요. 응? 어? 어느 중생이. 나한테 반하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를 한대요. 그 얘기를 듣고 천일이 한참 웃었는데, 왜 그러냐? 이 천일이 자기한테 본인한테 반하게 해달라 해가지고 막 기도하고 빈다게 해서 이 천일이 반해, 반해, 반하겠어요? 반해 반고안 반하지 못 반하지 응? 그러면 천일이 나한테 반하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할 게 아니라 이 천일이 자기한테 반할 수밖에 없게끔 자기가 살아야 돼요 반할 수밖에 없게끔 그렇게 살아야 돼 본인이 본인이 그렇게 살지는 않으면서 어 나한테 반하게 해주세요 웃기는 빤쓰지 본인이 이 천일이 반하게끔 그렇게 행동도 하고, 그렇게 열심히 살면서 기도를 한다. 그럼 대박이지, 뭐. 그럼 대박이야. 천일 그, 전에 영상, 이런, 뭐, 이런 얘기 하다 보면, 뭐, 얘기, 그, 전에도 한번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그런 영상이. 본인이 제대로 무당노서를못갈것 같으면 그러한 가는 사람들을 만나가지고 그렇게 살아봐라 그럼 엮어서 못 가서 갈 수가 있다 그런 얘기를 저번 영상으로 한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여느 중생들 중에 쭈르르 보고 오, 그거 내 얘기예요 내 얘기. 네 얘기면 거기서 네가 알아서 풀으라고 그거를 그왜다안돼 그걸 역냐 이거예요 어후 어? 법사님 아주 지랄하세요 지랄하세요 어? 별 중생들이 다 있어요 이 천일이 좀 전에 얘기했잖아요 그, 참 그, 그, 그 중생이 얘기했던 그거 어, 반하게 해주세요. 하는 그거. 진짜 대박이었다 했잖아. 그, 한참 웃었다 했잖아요. 음, 음. 이 천일이 열 명, 10명, 열 명의 여자, 중생들이 이렇게, 신도들이 있어요. 천일한테. 있다 했을 때. 이 천일이 지들한테, 자기한테 반하게끔. 반하게끔 행동을 하고 살아란 말이에요 칡불도 하는 것도 없어 어? 뭐 하나 시키면 하는 것도 없어 그러면서 어 법사님 좋아해요 사랑해요 참 그거 갖다 얻어서 먹으라고 뭐 해서 먹으라고 써먹을 때가 없다니까 어? 이 천일이 언젠가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 했어요 이 천일은 나중에 산에 들어가서 어? 살고 싶고 살아야 되니까 어디 돈 많은 여자 응? 돈 많은 여자 그 여자가 뭐 천일 좋아한다고 하면 그건 한번 생각 한번 해보겠다 그런 얘기를 한번한 한 적이 있어요 그런 얘기 그럼 지가 돈이 남았냐고 뭐? 뭐 있냐고 뭐가 있냐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서 어 법사님 저 법사님 사랑하고 좋아하는데 나 어떡해요 뭘 어떡해요 그냥 너 혼자 사랑하고 자라고 이 천일이 이 유튜브 방송에서 많은 얘기를 해요 응? 그러니까 그걸 갖다 알아듣고 깨우치고 그 길을 가거라 하는 취지를 얘기하는데 어 저거 내 얘기 같아 그럼 그러한 얘 맞아요 그러한 사람들이 널렸으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응? 그런데 이천들이 생각하는 배우작감이라든지 이후 막 이런저런 그 생각을 했을 때 이러이러한 경우가 되어도 어쩌저했더니어 저거 나를 누구 하는 소리 같아 왜 그렇게 생각을 하냐고 그러지 말라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이 천일 같은 경우는, 새로운 사람을 만나, 새로운, 그, 맞아, 동반자, 동반자, 어. 어. 도반 개념. 그런 식으로 가서 있으면은, 제일 죽긴 좋으나, 응? 좋으나. 이제는, 이제는 청촌 젊을 때 같이 그렇게 막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많지가 않아요. 많지가 않아. 그러다 보니까 이 천일 곁에 두고 반려자로 삼고 가야 될 사람은 정말로 천일의 그 모든 걸 이해해서는 반쪽이 돼야 돼요. 아 그런 자질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아니고 뭐다 뭐를 다 그냥 사랑한다고 뒤느냐고 결국은 사랑한다 어 법사님 사랑해요 어 그래 그래 알았어 알았어 다독다독 다독. 이제 보따리 주세요 그래, 만약에 그런다고 생각하면 천일이 그거 그냥 끌고 가겠어요 내쳐버리지 내쳐버려요 천일이 뭐가 아쉬운 게 있다고, 응? 뭐가 아쉬운 게 있다고. 우리 살아가다 보면 천일 뿐만이 아니고, 많이고, 많이 있어요, 그런 게. 나이 먹어가지고, 응? 서로 상대방을 만난다든지, 재혼이나, 이런 거, 응? 많이 있어. 그런 경우도 서로 보면 뭐가 있어? 서로 격이 맞아야 돼요. 저게 맞아야 돼. 천일이 언젠가 방송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던 걸 기억하는데. 천일? 못생긴 거? 그거 괜찮아요. 못생긴 거 괜찮아. 뭐가 필요하냐? 이 천일은 머리가 필요하다고 했어요, 머리. 천일은 이 단순 무식한 거 제일 싫어요. 제일 싫어. 못생겼어도 머리가 돼야 돼요 머리가 아나 많이 알고 나 똑똑한데요 휴. 그거 앉아 가지고 5분만 얘기해 보면 미천 바닥 나와요 미천 바닥 나와 5분만 얘기해 보면 음? 자기 위치 자기를 알고 얘기하라는 거예요 그래야지 그러니까 아까 그 어느 중생 얘기했듯이 나그어 법사님이 나한테 반하게 해주세요 기도할 게 아니라 법사님이 본인한테 반할 하 수밖에 없게끔 본인이 일치월장 하라 이거예요 일치월장 응? 주둥아리만 살아가지고, 나발나발 거리지 말고. 응? 이 차질은 그런 걸못 봐요. 안 봐. 응? 이제는 물에 빠진 거 건져줬더니, 뭐, 호텔다고 했죠? 물에 빠진 거 건져주지도 않아. 왜? 아니, 그 중생 말고도 건져줄 중생이 한둘이냐고. 응? 어디 한둘이야? 그, 중, 그런, 중, 그런 중생도 얼렸어요. 떨렸어 그리고 속된말로이 천일 스스로 스스로 구제하고 스스로 건조기도 바빠 죽겄어 힘들어 죽었다고 응? 아셨죠 바로 그 얘기 응? 그리고 그러한 얘기를 내가 그랬어요 A라는 중생이 어 법사님 나한테 반하게 해주세요 그 얘기를 했어 그래서 그 얘기를 천일이 B, C, D 쭈루륵남아있어야 봐라 어? 저렇게 열심히 산다 너희들은 뭐하고 있냐 하고 얘기를 해줬더니 아아 자기가 생각하기에 본인 스스로가 어? 선생님 아니 속된 말로 생각만 깊으면 뭐 하냐고. 응? 하룻밤에 모래성을 갔다가 10층, 100층까지 쌓으면 뭐 하냐고.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응? 천일의 얘기를 뭐 여러분들한테 예를 들어 설명이 있는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응?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좋아해. 응? 아, 막, 너무 좋아. 미치겠어. 밤마다 그 사람 생각만 해 그랬을 때 그냥 생각만 한다고 해가지고 그게 그 사람이 그 마음을 돌릴 수가 있어요 그 사람이 좋아하고 그 사람이 원하고 그 사람이 응? 진짜 혹할 수 있는 반할 수 있는 뭔가를 보여줘야 될거 아니야 뭘 보여줘야지 그게 안 되면 아예 언감생심. 응? 아예 그런 표현도 하지 말고. 응? 언감생심이지. 뭔 말인지 아셨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의 눈에 들기 위해서 그 사람이 혹, 혹하니 나한테 반할 수 있게끔 뭔가 하라고. 하지도 않고, 아무것도 없고, 응? 어디 가서 뭐를 내서. 그래서는 평생 그러다 죽는 거예요, 그냥. 그 사랑 절대 못 얻지. 못 얻어요. 아까 천일은 그얘기했어요열 명이 있으면 열명 똑같이 대해준다고. 똑같이 그 중에, 저기, 무지랭이, 무지리. 이것들은 더 안타까우니까 그냥 어떻게든 한 벌을 더 신경을 써주고 챙겨준다는 거. 그 친절과 그 보살핌이 자기 딴에는, 어, 뭐, 법사님, 어, 어, 나 사랑하나? 그 뭐여서, 사랑. 그 그래, 사랑은 맞아요. 근데, 여자로서 사랑하는 게 아니라고. 여자로서 사랑을 해주는 게 아니고 측은한 중생을 바라보는 눈으로 이뻐해 주고 사랑해 주는 거라고 그걸 알아야지. 그랬더니 이제 보 때려주세요. 이제 버려 이제 버려. 버려 버린다. 천일이 여자 거살아오면서 여자가 없어서. 여자가 없어서 이렇게 혼자 살아왔을 것 같아요 내내 얘기했잖아 아니라고 수많은 그 여자들 중에 본인이 본인이 그 여자들도 제일 나은 거 얘기해 보라고 뭐가 있나 천일 옆에는 기구 난다는 여자들 많이 있었어요 있었어 돈이 많아도 돈이 많아도 심성이 안 됐으면 쳐버렸고 이뻐도 응? 심보가 곱지 않으면 쳐버렸고 어려도 개싸가지면 쳐버렸고 그게 한둘이 아니에요 그게 한둘이 아니야 아셨죠 우리 그 무속인이나 무당 제자 이런 사람들은 그래서 더더욱 자기 배우자를 만약에 택하고 싶다, 만들고 싶다, 그럴 때, 더더욱 신경 써서 만나야 되는 게 바로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잘못 만나면, 안 만난, 남, 안 만난 것보다도 못해요. 못해. 잘못 만나면. 오가 하면은 애들 엄마, 지금 애들 엄마랑 나 이혼한 지몇 년인데, 그집 구석에 신들이 그렇게, 요즘은 장한 동안 떠만해. 뭔 사단을 어디가서 버리고 있나 모르겠는데 응? 마지막으로 이제 시간이 뭐한 30분 더 돼가는데 그 애라는 집안 애라는 집안 신들이 신명들이 막이 천일이랑 엮어주려고 막댐베벼막 어, 와가지고 천일한테 조건도 막 제시를 해 근데 천일이 그러는데 사탕발림 하고 안 하거든 근데 그 와중에 그러면 그집 자손 자손이 천을 한데 와가지고, 뭔가 또 같이 도모하려고 하고, 자기 집안 그 신들과 같이 같은 생각으로 움직이면서 막 지게 한다고 하면, 천일이 한번 겨우뚱 하고 한번생각을한번 해보겠죠. 근데, 네, 네, 그렇지만 대부분이 그 자손들은 또 미련해가지고 그걸 또못 알아들어요. 많이 봤어요, 그거. 응? 그리고 나는 그내 옆에, 내가 분명히 얘기했어요. 우리 신령리 신명이 할아버지 할머니께서 점지해줘서 딱 옆에 놓는 그러한 제자, 중생, 여자. 그러한 여자 아니면 은 천일 거들떠도 안 봐요. 근데 분명히 얘기해요.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전에 <웃음> 나는 지나간 얘기, 방송이나 이야기를 막 떠들었어도 기억이 안 나는데, 어떤 저 중생이 천일한 얘기하더라고요 어 선생님 있잖아요 선생님 뭐 누구는 어떠고 뭐 어, 맞다 기억도 안나 맘리뭐 젊은애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얘기 들어보니까 무작위 많았더라 많더라구요 근데 결론적으로는 근데 안 왔잖아요 <웃음> 그래서 천일이 그랬어요 야 그때 그러한 얘기를 보여준 게 어떤 시기 야 1년 2년 3년 하고 못봐가준게아니잖냐 그건 예지몽이거든요. 응? 예지몽이야. 그러다 기억이 떠나서 맞아. 그 빨간 말. 특히 그 등치도 작고 조만해가지고, 그, 저거 힘이났을까 그러 고었는데 아저씨가 항우 타라고 주워가지고, 하나도 없이, 아, 저거 어떻게 타요? 내 등치에 올라타면 제가 주저앉게 생긴, 타라고 괜찮다고. 올라타는데 그 작은 말이 그냥 그렇게 잘 날려가지고, 차, 아래 딱 찍고, 포인트 찍고, 다시 되돌아, 대박이었다고 그것도 분명히 그 여자 맞아요 응? 근데 아직 안 왔어 <웃음> 그러면서 천일한테 그 정도 서현들이가아 선생님 있잖아요 어? 선생님은 꼭꾼거 맞아요 그거 안 맞는 거 아니야 <웃음> 막 이랬는데 어, 두고 볼 일이지 뭐 어? 두고 볼 일이에요 아무튼 오늘 이 천일이 이 얘기를 하는 것은 혹시라도, 이 천일 주변에, 이 천일이, 공통적으로 들으라는 거예요. 공통적으로. 그리고, 제자들은, 제자들은, 그 같이 어떤 그 반려자 개념으로 가지고 갈 때, 다시, 이게 다시 시작하는 개념에서는, 정말로 십살이, 쉽 십살이 선택할 수 있는 적이 아니라는 거. 근데, 아까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 신령님들께서 점지해 주신 여러 개 있잖아요. 본인들이, 열심히 지극적으로 하면 은 할아버지, 할머들께서 본인들 점지하지 말라 그열명열명 중에 본인 점지하지 말라는 법이 있어요? 없다고 그건 나도 몰라 응? 나도 모른다고 아셨죠? 오늘 얘기 바로 이, 이 얘기였었어요 이 얘기 어? 머리 빠진 거 건져줬더니 보따리 내놔라 나 이런 거는 절대 용서 못 하고, 용서 못 하고, 그냥 과감하게 버려요, 이? 버린다 여기까지. 오늘 얘기 끝. 오늘 날이 많이, 오늘 날이 좀 뭐, 낮영도까지여쭤고더니그 따뜻해요, 햇살이. 응? 잘들 보내시고. 아, 이 천일은 늘려 측은지심. 측은지심. 그게 늘이 천일은 강해요. 항상 마음에 있고. 명심들 하세요. 응? 천일이 천일은 이 나이에 뭘 사랑하고 응? 하, 뭐 그런 거 없어요. 옛날 천일은 어릴 때 진짜 그 불과 같은 사랑 딱한번 해본 거. 천일은 그걸로 만족해요. 아셨죠? 끝. 그 천일 얘기했습니다. 응.